자 반갑습니다 오늘 오늘은 예기치 않은 이 시간에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천국경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강좌를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천국경이 육경회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이어서 우리가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천부경을 가지고 천부경을 풀게 되게 되게 되면, 저희들은 천부육경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천부육경이 나오는데, 육경만이 모든 것이 경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의 기본경을 우리가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기본경을 풀고 나면, 자, 여기에 천부 장가와 숙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지사도를 가르칠 때 우리는 숙명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그죠? 네. 자, 숙명이라고 가르치는데 이 숙명의 내용은 우리 천부 장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부르게 되게 되면 숙명의 의미가 모든 것이 그게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상담에 필요하도록 우리가 일부분을 추출한 것이 우리는 숙명이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 바른경과 업장 해설에서 그래서 수리사제에서 업장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을 네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풀어나가는데 그 속에는 이 어떻게 바른경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바른경 속에 일 부분을 추출해서 여러분들이 내 업장을 여 풀어주게 되는데 그 풀어주는 방법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나와서 이 업장이 어떤 방법으로 작용하는 것인지를 다 풀어놨다는 거잖요 응? 그래서 하나씩 이제 풀어가기로 하고 응?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수있을지없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 천부경육경회가 뭐하는 곳인지 천부경육경회가 뭐하는 곳인지를 우리는 대충 알아야 되니까 이제 음, 올해가 우리는 천재 지난 5월달에 지리산 대승사에서 천재를 올리고 난 뒤에 우리는 이제부터 준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부경 육경회를 준비해 나가는데 여기에는 큰 분류들이 네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단순하게 육경회원 그 다음에 우리는 육경대학그 다음에 이 명상회원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회원 순으로 우리가 이네개의큰 분야를 나눠서 우리가 음.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속되는 이 가정들은 천부 육경에서부터 옥형경, 살포리경, 천재정에 이르기까지 쭉 연결해서 우리가 달라 달라 풀어나가고 뭐요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풀고 나게 되면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천부경 육경회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육경이라는 것은 여섯 개의, 여섯 개의 경이다. 자, 여섯 개의, 여섯 개의 경이기 때문에 이 여섯 개의 경을, 이것이 우리는 메인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사리에서 가장 중요한 여섯 개의 경이 있어요. 이 여섯 개의 경은 우리가 인생 사례에서 나아갈 때, 응, 어떤 행사든, 어떤 기도든, 어떤 것을 해 나갈 때, 이 기도, 여섯 개의 기도 경이 모든 경들의 근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가 기도명이라고 하게 되면, 이 기도명이 나온 기도 주문들이 어디 있어야 될 거잖아. 그이 이, 이 육경, 여섯 개 전부 육경의 속에서 전부 다 추출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육경 회원들이 이제 앞으로 정식적인 강좌라든지 예? 모든 공개적인 이런 그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갖고 전문가로 양성하겠다. 자, 여기는 우리는 전문가로 양성하겠다.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것 요새 와서 요새 와서 뭐 나라에서도 일자리 창출이고 할 일이 없어서 하고 뭐 맨날 알바만 하고 뭐 이런 점 되지만 이제는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분야가 있는지 이 천부경에서 이 전문, 전문가를 전문 양성해내는 그런 과정을 겪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누가 할 것이냐 이 천부경 육경회가 하게 될 거예요 자 천부경 육경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육경해 자기기, 분가에서만 작용을 하고, 이핵심을운영한 우리가 전문가 사회의 덕을 살수 있는 사람, 덕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맡겨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문가 양성하는 데에는 우리가 크게, 네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이 속에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우리 육경의 회원들을, 회원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육경회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천부경이 좋아서, 인생 사리에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내가 사회에 행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육경효훈은 우리는 이거요육천부인이 이야기하는 정도, 정법, 전행의 정행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빙의가 걸리게 되고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 우한을 만들게 되고 잘못된,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세뇌가 되고 이런 것을 우리는 막아가고 우리가 내가 이것을 암면서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갈수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내주변을 우리는 도, 도우면서 사는 이런 개원들을 우리는 육의학원이라고 하는게 자, 육경회원이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뭐해비내나고빈비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부터 지키고, 주변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만드는 회원. 이것이 우리는 천부 육경이라는 거예요. 육경회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육경회원을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나가겠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모아서 우리가 회원을 교육을 시키려 하면 너무 힘든 과정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전에 유튜브에 유튜브에 천부경 자, 천부경 육행회를 검색을 하게 되게 되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히이 강좌를 단계별로 나눠서 천국경이 무엇이든지 기초 강좌를 쫙 전개를 해 나갈거에요 응? 자 여기서 우리는 응? 이 육경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기초적인 이거 기본은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 자 이것을 터득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회원 자격이 없다 왜? 모르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잘못가면또 사기치는 거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천부경 육경해 채널에 보면 이것을 우리는 차근차근히, 지금부터 강의하는 것은 단계단계별로 차근차근히 체계적으로 갖다 놓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출석을 해라는 거예요. 출석. 자, 천부경 육경해에, 육경해에 기초적인 강좌와 제가 아직까지 실력을 갖추지 못해갖고, 자, 여기에서는 이 라이브 강좌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대 그제? 라이브 강좌는 밤 11시 수요일, 목요일날 진행하도록 할게요. 밤 11시부터. 그런데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아직 실력을 조금 갖춰야, 이제 개갈적인 준비는 돼 가는데, 이 마지막 준비를 못했어요. 시스템 운영 방법부터 촬영에 이르기까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요것을 우리가 라이브 강좌를 어,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천부경과 천부육경에 관련된 것을 모두 다풀수 있도록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질문도 바로 받아서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천부육경에는 정도와 등급과 정행으로 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제 참, 막 서로서로 헐뜯고, 서로 서로서로 싸우고, 서로서로, 억지만 서로 어, 주장하고, 그지?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세례돼가지고 지금 뭐, 뭐가 뭔지, 우리가 진짜 헐 빠진, 응?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이 배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자, 그지?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은 결거 아니다. 마, 마지막에는, 결국 어떻게, 어, 엄청난, 그, 고통이잖아. 생각을 해봐야 돼. 대통령 하다가 저 교도소 가고 저렇게 이런 거 보면 대대로 그렇잖아 이? 저걸 뭘 행복하라 하겠노 그렇게 잘못된 조금만치겠지자 우리는 그런짓 하지 말고 참찬하게 하자 늦더라도 그러면 내 세대에서 뭐하면이 다음 세대가 할 것이고 이 다음 세대가 뭐하면그 다음 세대가 이룰 것이니 우리는 한발짝 우리 기초를 토대를 만드는 이런 것이니까 선구자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올한해 동안에 우리가 어,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다 그제? 5,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강좌를 충분히 하고 본격적인 우리 집체교육이라든지 활동은 우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어,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강좌를 충분히 습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6개월 채널에서 일반 강좌를 하고 이 예. 라이브 강좌는 우리는 수요일, 목요일 날 어디 하나면 별일 없으면 수요일 목요일 날 저녁에 11시부터 야밤에 응? 여기 이제 시청자들 하고 내하고 직접적으로 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도록 할게요. 응? 자 강의한다고 보라도 응? 하지 않을 것이고요. 응? 그래서 이제 오고 싶으면 각, 각 방에서 유튜브로서 응? 휴대폰으로서 여러분들 하길 바랍니다. 응? 자두 번째. 이제는 이 본격적으로 육경 대학을 진행하겠습니다. <웃음> 자 모든 이게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이 육경의 강좌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다 알고. 자 육경 대학이라 는 것은 우리는 체계적으로 육경해로 인해서 내가 사회에서 활동도 하고 내가 사회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여기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는거예요 전문가의 양성 자 그러면 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뭘까자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인데 이런 아주 추가적인 이 차기전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교육을 할수 있도록 하는거지 자, 교육에는 우리는 교수도 있고, 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교육과 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만들어내는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자, 여기는 이 과정은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은 내가 가르치는 것이고, 내가 트레이너,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실습 위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트레이너라든지, 트레이너들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경회원은 육경회원은 육경 지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나 이 육경대학은 이 전문가 양성한다 일단 가르치는 사람들 강의하는 사람들 트레이너들 이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한 2년, 2년 정도 초기에는 2년까지 가면 너무 멀어서 안될 거고 초기에는 한 1년 정도만 조금 음, 다른 부분이 미약하더라도 추가적인 교육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음, 집중화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경대학을 우리가 진행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는 이 사회가 고도화되고 산업화되고 집적 이런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적인 이런 질병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엄청나게 많은거예요 위험성이 많은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고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브레인 미션 명상 회원들을 브레인 미션 명상 회원들을 우리는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미 명상회원들은 이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을 거치고, 여러분들은 이책 속에서, 이책 속은 기존의 명상법이 아니라 완벽한 세계 최초의 명상과학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습득을 하고 이책 속에 따라서 훈련을 진행하도록 그런 과정을 겪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명상법을, 명상법을 하면서 이 명상 트레이너, 명상 트레이너를 우리가 양성하는 이 전문가 과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 우리는 이 기도, 천부경은 이 종교적인 세계에서 넘어서 수행의 세계다. 그래서 이 기도회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모집, 이거는 기도회원을 모집해갖고 모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문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프로그램을 그래서 5분 8월 말이나 9일 초에 1차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하두 기도법에 우리가 하두에 의해서. 여러분, 무조건 뭐 기도하러 간다 해갖고, 그 가서 비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는 거 일체 없습니다. 기복이라는 것은 일체 없다. 신의 세계도 일체 없다. 신을 받아들이지 말라는거예 아까 그 저번에 얘기했죠. 신이라는 것은 자기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적으로. 신이 온 것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신이 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역으로 신을 받아가는 일은 우를 범하지 말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 하두 기도를 볼에요이 천국에서는 하두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제주에서 2박 3일 이런 가정을 1차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원들은 자 여기는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가 일반 가정 일반 일반 사람이 기도하는 방법과 신의 세계로 그렇게 무장이 되다 신기가 있다 신의 세계로 하는 기도의 법은 다르다는 거다, 그제. 자, 일반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신이 세계로 가는 게 응, 응, 다르다는, 응? 같을 수가 없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 참여, 응,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최고죠, 아요 내가 무더기 길을 가고 신 내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하오 말하는 거다. 왜냐 이질 <목소리> 내가 신을 받았는데도, 이거 뭐, 아무, 그것도 없고, 이, 신, 발도 없고, 내가 무슨 말해줄 것도 없고, 상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 이왕신의 길에 갔지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 신을 친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잉? 자, 그렇지만은, 이 기도로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하도로 만들어야 되고, 자기가 예진능을 높이고, 이 기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만들보겠다는 거다. 그죠? 이거는 천부경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자, 그러면 우리는 절차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인데 가는 화두 기도 볼까? 신의 어, 길에 가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화두 기도부 다르다는 거요 조금 서만 내가 상세하게 우리 숙명을 풀때 설명을, 부가적인 설명을 하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화수분째 자이 길은 조금 힘든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련사 용병들 용병이라 하지, 왜? 힘드니까. <웃음> 자 수련사의 길을 어떻게 되면 천국에서 꽃이에요, 그죠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면 어떻게요? 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돼. 그러나 신체적인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질병적으로 몸이 아플 때, 의학적인 개념에서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하지만은 우리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는 귀신형 심병으로 일어난 이런 문제들은 병원에 가봐야 아무런 답이 없다는 거다. 그리고 귀신형 우울증, 여러분들 우울증이 요새 많이 오지만 우울증에도 이런 귀신병이 엄청나게 많다. 또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년기라 해가지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히 여자들은또 많았지만 이경년기에 있어서 고통받고 막 하, 갈등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은 70%는 이 귀신의 작용니다자 그러면 이제 이 수련사 용병들이라고 하는 것 용병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빙의로 고통받고 신병으로 고통받고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어? 그 다음에 우리는 갱년기로서 귀신은 갱년기로서 고통을 받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귀신을 퇴치하는 능력을 갖춘 우리 전문 수련사들이다 그렇게 테마사라고 하면 곤란하고 테마사는 없다 테마사는 없고 우리는 수련사다 자 그래서 인간이 귀신을 이기가지고 내가 쫓을 능력은 한참도 없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수련사들이 이제 모아서 수린의 길을 가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수린사 용병들은 자 나이를 제한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55세 이하로 그러니까 수린사들은 55세 이하로 제한을 하겠고 자 여기서는 첫째 세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밤샘을 해도 끄떡없는 사람 첫째. 밤샘을 해도 끄떡없는 사람. 두 번째는 경을 읽어서, 경이 저희들은 이 귀신을 치는행 경이기 때문에 워낙 길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낼 수, 읽어내고, 어, 우리는 귀신과 이기려 하게 되게 되면 말로서 귀신하고 이겨야 되는, 음파로서, 이 내파로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경을 읽어낼 수 없는 사람은 연습하다가 또 나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경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특별한 사람을 제외한 특별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무당의 길을, 신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중에서 선택하수 있죠. 자, 그럼 밤샘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자, 그 다음에 경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 이 정신이 똑바로 되는 사람, 음? 거기에 거기에는. 우리가 이 귀신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 여기는 뛰어난 무당들이 한번 필요하겠지만 이 무당들은 여기서 우리는 추출해 야될 겁니다 육경대학에서 특별히 무당의 길을 가면서 무당 선임, 무당, 무당 선임들을 대상으로 했고 특별훈련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유능한 이 무당과 무당 선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출해서 여기 있는 수련사를 한 팀으로 만들어갖고, 응? 각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줄 수 있도록 묶어갈게. 갈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순사 가정에는, 요거 뭐 귀신 타고온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무당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기도 열심히 해보고, 육경대학에 와가지고, 나는 신의 길을 가면서, 그, 이 길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신의 길을 가는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수련사 팀이라고 우리가 이런 수련 행사를 하게 되게 되면 게되 귀신하고 싸워서 귀신을 바로 쳐 친해야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데는귀신과 싸운다는 것은 일반 사람이 쉽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이런 우리 훈련을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훈련사들이다 그래서 이 55세인데 귀신에 기둘리는 사람은 얘기하지 말고 열심히 기대하고 이 전문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그 길을 탈수 있는지 없는지나이 육경대학에서 점검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육경대학은 우리가 수련사하고 내가 포교사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포교사 개념은 내가 가 가지고 이천국인 길을 가기 때문에, 거기서 보교를 하든지, 뭐, 거기서 절을 하든지, 거기서 법당을 하든지, 거기서 뭐, 명상센터를 하든지, 거기서 우리는 상담실을 하든지, 그거는 우리가 자기의 할 몫이지만은, 이 수련팀에서 가는 거는,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섯 개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응?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공이, 이 모든 회원들의, 회원들은, 우리가 천국경에 알고 싶은 사람도 마찬가지, 육경회는 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천보경 자, 유튜브 천국경육경해 채널에서, 이기초과정을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말로서 하는 것과 이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어어 어, 깊이 있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빠르면 올 가을에 진행할 것이고 조금 늦으면 내년부터 진행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이 천부계 6개개를 통해서 우리가 페이스북하고 어, 유튜브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네이버 TV에서, 네이버 TV에서 이 강좌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일반 천부경, 어, 육경해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전부 다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출석 체크하셔. 자, 여러분들이 새가 많으면 뭐하겠나, 그지? 그거는 해봐야, 어, 자칫 잘못하면 도둑놈 집단 밖에 안 되고, 사이비 집단까지 안되는거예요자 그래서 우리는 규모도 작고 올바른 사람 몇 명이 많다이 우리는 어떻게 미래에 전세계적으로 미래에 똑똑, 똑똑한 사람들인데 전달해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지금 배고프다고 지금 내가 부위하게 살지 못한다고 내가 이 많은 돈을 뭐아놓지 어?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고 한발짝 가는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도와 정법과 정행의 목적으로만 가는 거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다소 어, 생활로는 조금 힘들고 여권적으로는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이 가정은 참고 견뎌들어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전문가정을 마치게 되게 되면 게되 밥은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욕심은 지겠습이 길은 큰 부자도 될수 없을 뿐더러 큰 사업도 되지도 못할 뿐더러, 그래서 우리는 남을, 남인데 베풀고, 남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이천부양 육경회가 태도하는 겁니다. 이? 자, 그래서 이천부양 육경회는 미래에, 미래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일자리 창출한다고 이렇게 전은 사람들 고생했었는데 그 그래, 아무것도 아닌요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세월이 조금 흘러가면, 이런 거, 기업체, 이거 뭐 한두, 큰 기업체 이거 한두 개 갖고, 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계좌는 아니다. 이거는 세계 최초의 이론이로. 모든 저작권은 우리가 갖고 있으며 모든 특허도 우리가 갖고 있으며 모든 권한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천부경의, 천부경의 힘이, 나중에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지도 모릅니다. 잉? 자, 그래서 우리는, 요만한 거짓말 하지 말고, 요만 잘못도 우리 범하지, 우리를 범하지 말고, 그리고 생각도 어떻게 엉터리, 사쿠라, 사기꾼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정도. 자, 한번더 읽자, 우리는. 우리는 이세 가지. 천국에서 알려준 정도, 정법, 정행의 방법으로 우리는 가자 지금은 나라도 힘들고 세계도 힘들고 우리나라 자체도 민족도 힘들고 있지만 은 이것이 새로운 길을 응? 갈수 있는 길이 아마 조만간 열릴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온 국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되는 거야요 그러면 응? 이 천국에서 내려준 이 조그만 대한민국이, 응? 어떻게 되겠나? 그죠? 잘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올해는 이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재를 한번 올리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는 우리는 훌륭한 천재로서 이제 나라가 좀더 안정스럽고 이 위기에서 잘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천재를 한번 내년 가을에 한번 합시다, 응? 자, 여름에 하니까 눈 뜨고서 뭐하겠다 내년. 응? 가을에 준비를 한번 하고 그래서 일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응,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하지 말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 천국이 펼쳐나가고 이 천지 인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천국경 육경의 회원을 모집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북경 육경회 회원을 모집하는 사람 가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 유튜브 채널에 가고천북경 육경회에서 체크를 하십시오 출석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육경회를 꾸려나갈 것입니다 올게까지 올게까지 이 출석을 열심히 하고 배우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뽑아서 이 육경회를 맡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육경회는 나중에 엄청난 위대가 엄청난 봉사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육견 요원들이 되리라 처부하고 있는거다 그러면 초기 원년 멤버가 원년에 시작된 멤버가 또 얼마나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거지 자 그래서 만만찮게 그냥 대충 해갖고 얼른 뚱땅 해갖고 기존의 사고로 올 사람은 안 오셔도 됩니다 뭐, 괜히까지 오는데 힘들고 어려운, 그럼 할 필요 없고, 여기 있죠, 나는 정도와 정도과 정행으로 나아갈 가고자 하는 사람들만 여기 오십시오, 이, 괜히, 그, 엄든 생각해갖고 이 동네 가갖고 뭐 하고, 내저 동네 가갖고 뭐감탄한게쓰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은 좀많으시도돼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신 사람들은 내가 다섯 개 분야가 있는데,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 분야 전부 다 하겠다 이런 응? 대지도 능력도 안되면서 전부 다 하겠다는 그런 가지 욕심 절대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응? 딱한 개씩만 그러면 그 분야에 완벽한 어떻게 전문가로서 이 나라에서 훌륭한 선생님으로 어? 양성을 시키고 이 배출해 줄수 있도록 내가 할게요 근데 그때는 그이육경회가 본격적으로 출발할 때는 뭐, 말안 듣고 학교 가갖고, 뭐, 욕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패지 말고, 이런, 이런 생각을 안, 안 맞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내가 패는 것이 아니라, 이 죽비가 곧펼 거니까. 그게 죽비에도 맞을 각오도 하고,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오지 마시고, 온다고 고생하지 마시고, 올바른 사회에서 정신을 한 사람들은 이 육경 강좌를 필히 듣고, 어 내년부터 올가을부터 시작하라는지 내년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하게 되면 각 지역에서 내가 육경본부를 운영하던 응? 육경절을 운영하던 육경법당을 운영하던 육경명사센터를 예? 운영하던 육경교육을 운영하던 육경상담실을 운영하던이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나는 한분야에서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인재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와서 나는 학교 지금 뭐 나라 정책상 가서 뭐 학생들 때 욕도 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그런 생각하면 여기 오지 마십시오 나는 욕을 잘하니까 그리고 죽비 갖고 꼭 잘하니까 음? 각오를 받는다. 폭력은, 아, 폭력은 아니고 죽비는 <웃음> 폭력이 아니라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이런 정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열심히 여기 참여해갖고 보십시오.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줄 수는 없어요. 초기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초기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능력하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마음과 내가 생활만 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열심히 빼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거지에게서 그 뜨뜻하게 살면서 거지에게서 그 응? 존경받고 거지에서 그 응?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그렇죠. 육경의 속에는 장단.